예, 안녕하십니까 어, NX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옛날 NX 9.0 인터페이스에서는 스케치 들어갈 때 요런 대화상자가 떴는데 어? NX 12 버전에서는 요렇게 조그만 대화상자가 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왠지 옵션이 많아졌던 것이 작아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대화상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어 그분이 질문하신게 12 버전 인터페이스 가좀 불편하니까 nx9 버전 인터페이스로 변경할 수 있는 뭐 옵션 같은게 없느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없고요 사실은 nx9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요 옵션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버전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익히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바뀌어 가지고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 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12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요 스케치 들어갈 때 어, 대화상자 있죠?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X에서요. 자 파일 U로 들어오죠? 자 그런 다음에 상당히 많죠? 이 언제 다공부합니까 <웃음> 그렇죠? 자, 모델링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단위 밀리미트로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홈에 스케치 하셔도 되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스케치 전용 환경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모델링 환경에서 바로 스케치 작업을 하는 거고요. 누르면 이렇게 대화상자 뜨는 거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석관이라고 볼까요? 스케치 전용 환경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혹시나 이게 안보인다고 치이면 끝에 요거 누르시고 요거 있죠? 스케치인 태스크 인인바이러먼트 있죠? 이걸 체크하면 이렇게 표시될 겁니다. 어차피 나타나는 대화상자는 동일합니다. 자 리셋 한번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플레인이 있고 온패스가 있죠. 온플레인은 평면에 어, 스케치 작업을 하는 거고 온패스는 커브상에 작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온패스 한번 보죠. 어, 온플레인 한번 보 자, 인프라라는 게결국 무슨 뜻이죠? 지능적으로 어, n x 라 프로그램이 지능적으로 추정하겠다 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자동으로 XY평면이 잡혀버린 겁니다. 어, 난 추정하는 게 싫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단 인프로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면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면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모르게 뭐 이상한 에러 메시지 어뜨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안 보이시나요 예 이런 메시지 어뜨게 되죠 자 이거 왜 뜨느냐 사실 이게 자동으로 잡혀버려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보죠 리셋 한번 하고요 처음부터 그냥 이 면을 찍으면 돼요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리셋 한번 하죠 자, 인프로 방식은 이제 평면을 얘가 알아서 잡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XY 평면이 X축, Y축 이렇게 잡힌 겁니다. 레드, 그린, 블루 RGB, XYZ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GB,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자. 호리존탈이 있죠. 호리존탈이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음, CSYS를 정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축, Y축. 요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두 가지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 XC 하면 여게 호리전탈이 되는 거고, 여기가 YC 하면 버티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이거는 오리진 원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내가 지정한 점을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 파트 오리진, 처음이니까 파트 오리진 있죠? 여기에 원점을 잡겠다 싶으면 파트 오리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XYC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죠? X축을 잡아달라입니다. 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거, 옆에 있는 거. 결국은, 첫 번째 거는 뭐라니? 평면 잡고, X축 잡고, 원점 잡고. 이렇게요. 그럼 해보죠. 평면 잡고, X축을 XGO로 쓰겠다. 그 다음에, 아, X축, 아 평면을 다시 잡죠. 아니, 스트 한번 할까요? 자, 여기에, 아, 참, 죄송합니다. Z축을 위한 평면이죠. 그러면 XY평면을 잡으면, 그거의 수직 방향이 뭐가 되는 겁니까? Z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축. 평면상에 X축 역할을 할 거. 여기를 잡겠습니다. 원점 여기 잡으면, 그렇죠? 여기서 어, 아니면 이거 누르셔가지고 0 0잡으셔도 되겠죠? 아니면 갖다 대고 땡땡땡 떴을 때 여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오리진 이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원점이 잡히는 거예요. 여기 x 축이요, 여기 y 축이요, 여기 z 축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OK 누르면, 오케이 OK 누르면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 빨리 나오죠?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르고요. 그 위에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처음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파트 오리진, 파트의 원점이 원점이 된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면을 찍으시면 돼요. 아니면 리셋 한번 하시고 내가 원하는 면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Z축 방향이 되겠죠. X축, Y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들어오죠? 그렇지만 이건 무시하고 밑에 거를 활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정확하게 나는 이걸 해볼까요? 그러면 Z축 저는 이 위쪽을 Y축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Z축이 앞쪽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Z축의 수직인 면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축 역할을 할거 여기 잡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띵. 예, 요고요. 여기 Z축. 요게 이제 Y축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점. 파트 오리진. 땡땡땡뜨면 그렇죠? 요거 오리진 잡아주면. 이게 이제 X축, Y축, Z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동화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화된 방법 그러니까 리셋 한번 하고 이메일 평면을 잡으면 얘가 알아서 지능적으로 X축, Y축, Z축 방향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셋 한번 하고 이렇게 잡으면 X축, Y축, Z축 그렇지만 이거 누르셔가지고 정확하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X축, Y축, Z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건 여기서 한번 보자 이렇게 형상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가정하에 삼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면 있죠? 요 분홍 면에다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갖다 대고요.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그렇죠? 자동적으로 마우스 위치에 따라서 원점이 이렇게 변경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이진흥적인게꼭 좋은 거냐? 아, 나쁠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뭐, 한번 보죠. 일단 요 거점에다가 자보겠습니다 그럼 거점에 마우스 갖다 대면, 아하, 이게 원점이 되고, 여기 X축, Y축, 이렇게 잡히는 거죠. 오케이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전요 거점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X축이 되는 거, Y축, Z축. 진흥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돌려 서 생각하면 어 만약에요 어디가네요 <웃음> 자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축으로 하고 싶습니다 x축 y축으로 하고 싶어요 자 이거를 어, 바꾸면 또안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거 누르시고요 자 평면상에 할 겁니다 평면상에 할 거예요 평면상에 안 되는데 여기 지금 X축이 이 모서리와 딱 일치되게 안 잡히죠. 그렇다면 이거 누르시가지고요. 그럼 이첫 번째 방법을 해보죠. 평면, Z축이죠. Z축을 위한 평면. 이 면을 잡아주면 이 면의 수직 방향이 결국 무가되는겁니까 Z축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X축. 평면상에 있는 X축 역할을 할 거예요. 이 평면상에 이 모서리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 축이 X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잡히죠.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아, 더블 클릭하셔도 되겠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원점 어디로 할 거냐. 나 여기로 하겠다. 그럼 여기가 X축, Y축.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부분이 Z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OK 하면, 이렇게 OK 누르면, 정확한 위치로 X축, Y축, Z축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 면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옵셋된 면을 가지고 평면 작업을 하고 싶어요. 어? 스케치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도 이걸 쓰면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고요. 한번 첫 번째 그래보죠. Z 축을 위한 평면 이면을 잡겠습니다. 잡자마자 어떻습니까? 요렇게 그 이상한 대화 상자가 또 하나 뜨죠 그렇죠? 어, 이거를 끄시면 요렇게없셋된50 정도 옵셋해놓고그 다음에 이 평면, 평면상의 x 축 결국은, 탑에서 보면, 이 탑에서 보면, F8키, 이걸 잡으면 되는 거예요. 벡터를 지정하셔도 되고, 이 목소리 잡으면 이게 수축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더블 클릭, 원점은 여기로 하겠다. 아니면, 하트 원점을 보고 싶다. 그러면, 또 작업하면 되겠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어, WCS를 하셔가지고, 00 잡으면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캔슬하고, 여기서 뭐, 포인트 잡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미들 포인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점 잡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 점을 원점으로 잡고 싶다. 그 이렇게 원점이 되는 거, 고 여기 x 축이 되고, 여기 y 축이 되지만, 오케이, 오케이 하면 사실은 스케치는 어떻습니까? 작업해 을 보시면 상당히 위로 이렇게 떨어진 그렇죠? 이 면상이 아니라 떨어진 면상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면을 띄운 다음에 스케치를 작업하셔야 되는데 NX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간편하죠. 하면서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자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상에 하셔도 되고 어, 그 방식으로 새로운 평면을 만들면서 작업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어디 들어있는 겁니까 NX9에는 요 안에 요 부분들이 뉴플레인 했을 때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면을 잡는 방식이야 뭐. 수도 없이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평면을 만드는 방식이 그렇죠 어, 뭐, 두 개,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평면 만드셔도 되고, 두 개의 선을 이용해서, 또는 선 하나랑 점 하나랑, 또는 뭐, 각도를 이용해서 가지고도 만드셔도 되고, 뭐, 상당히 많은, 어, 그렇죠? 중간면을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설명드리는그렇고요 만약에 약간 사, 각도를 띄워볼까요? 요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면 찍고 모서리 찍으시면, 이렇게 각도 보이시잖아요? 약간 각도 30도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오리엔테이션의 벡터 방향입니다. 허리전터을 뭐, 잡히면 이렇게 내가 모서리를 잡으면 그 모서리가 X축, X축 역할을 하는 거고 아니, 버티컬을 잡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Y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X축을 잡으니까 이렇게 호리존터을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렇게 할수 있듯이 점하고 이점두 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X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투포인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포인트 그러니까 찍고 2포인트 찍으면 연결하는 선이 가상의 X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스케치 원점이죠. 아, 스케치 원점. 원점도 파트 오리지널 하시면, 여기 에 파트, 요, 기에이 평면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발을 내린 지점이 있죠. 그 부분이 원점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죠? 뭐 이런 4분점을, 이런 스냅 있죠. 스냅을 이용하셔가지고, 미들 포인트 하고 싶다? 그럼 이거 하신 다음에, 이렇게 미들 포인트 찍으면, 거기가 원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탑에서 보면, 이렇게두 점을 연결하는 이 선이, 가상의 선이 X축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수직방에 Y축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면에 노말 방향이, 노말 방향이 재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게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인터페이스 자체가 너무 AI 식으로, 인공지능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질문하신 분이 헷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사실은 뭐,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잡아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어, 패스상에 한보정 플레인 됐고요. 패스. 패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것도 패스죠. 이것도 패스입니다. 어떤 든지 모서리든지 뭐든지 다 패스예요. 패스 잡으시고 자세 가지 타입 있죠. 아크랭스랑선 거리입니다. 거리. 그렇죠. 여기가 제로죠. 쭉 가서 거리상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아니면 이거는 비율이에요. 퍼센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정중앙에 하고 싶으면 5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는 뭘까요? 슬러 포인트니까 특정 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뭐 커브 상에 점을 만들든지뭐 하셔가지고 커브 상에 이런 커브 상에 점을 미리 만들어 오시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잡아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많이 쓰세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죠. 패스의 노말하다. 결국은 이 커브 있죠. 커브의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축이 자그 다음에 벡터의 노말하다. 그럼 벡터를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노말 그럼 이 벡터를 잡으면 이 벡터의 노말 벡터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벡터의 평이하다. 결국은 벡터하고 이 점하고 벡터하고 선화, 선과 점이죠. 선과 점을 지나는 가상의 평면이 생성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벡터를 한번 잡아볼까요? 벡터선을 이런 선말고요 어, 이 모서리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 모서리하고 뭐가 될까요? 페를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평행하게 벡터에 평행하게자그 다음에 요로 하면 뭐냐? 벡터를 지나는. 요렇게 보면 벡터를 지나는 벡터선 있죠. 모서리선을 지나는. 모서리하고 점을 지나는 가상의 평면이 생성되는 거고 요거는 벡터에 평행한 겁니다. 요거는 벡터의 노말이고요. 요거는 커브의 노말이고. 벡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런식으로 하셔가지고 평면에 방향성을 잡아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여러분이 수입하실 때 노멀 트패스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원점입니다. 원점은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잡아주죠 자동으로. 아, 참. 예, 죄송합니다. 이 원점이 아니죠. 이거면 예, 되고. 사실은 이제 커브상에 할 때는 커브상에 여기 위치가, 이 위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원점이 되겠죠. 원점이 되는 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호리존탈 레퍼런스 만약에 제가요 이 선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선하고 평행한 위치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음 한번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하면 X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방향성대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요렇게 아, 하기보다는 어 서로 한번 해보죠 서로는 아, 안되나요? 음 이렇게 하고 스로우 하고요 요거를 그냥 오토매틱으로 해놓겠습니다. 요거를 없애죠. 벡터 어, 선을 잡아주고요. 리셋 한번 하죠. 자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는 얘를 잡아주고요. 그러면 이미 원점이 설정이 된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그렇죠? 어, 스로우 x 시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선을 잡겠습니다. 모서리. 그럼 야우 이제 평야이 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이죠. 스케치 오리엔테이션. 스케치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면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오토매틱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모서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서리에 어, 평행하게 뭔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X축이 설정이 되고 있죠?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면 페이스,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면에 따라서 X축, Y축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면에 음, 평행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향을 반대로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요거는 뭐 어, 커브 파라미터에 따라서 그런 데 요거는 까지는 그렇고요. 오토매틱 아니면 여기 Relative to Face 요걸 이용하셔가지고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 결국 요거는 원점을 잡는 거고요. 요거는 평면에 평면 위치를 잡는 거죠? 이런 거죠? 결국은 X축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OK 누르면 이게 X축, Y축이 되니까 이렇게 면이 팩돌아가있죠 이렇게. 이게 X축이, X축이 되나요? 좀 이상하게 들어옵니다. 보통은 크게 신경 안 써요. <웃음> 자, 커브 잡으시고, 이렇게요. 리스트 한번 할까요? 패스, 이 패스 잡고, 그러면, 어, X축이 밑으로 되어 있네. 저는 옆으로 잡고 싶은 거예요. 옆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주면 되겠죠. 평행한 축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하고 평행하게 X축이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뭐 특별하게 많이 어렵거나 그렇지 않게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X축, Y축 잡고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여러 번 테스트하셔가지고 여러 번 손에 맞게끔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질문하신 분도 어 그렇게 연습을 몇번 하시다 보면 아마 방향 잡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 12에서 요 9.0 인터페이스로 예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쵸?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혹시나 모르죠. 그쵸? 어떤 고수분이 또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해보려면 참 제가 생투맞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방법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버전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새로운 버전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익숙해지면. 그렇죠? 예, 수고하십시오.